Yeah, 완전 무슨 미 e r r 다 d 아, 다 끝목에서 돈을 낸 거예요?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냥 타야 돼요 어?